와씨 위로 좀 찍혔어요 지금 하... 오씨. 안녕하세요 여러분 두건 장입니다 지금 제가 시간이 12시 59분 어쨌든 1시거든요 1시 1시인데 이제 산에 오르고 있습니다 어 일단은 제가 1시면 새벽에 올라와서 어떤 군충이 나올까 궁금하기도 했고 원래 좀 제가 일찍 올라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좀 늦게 올라가게 돼서 한번 다시 올라왔습니다. 보시고요. 일단 빠르게 올라간 다음에 제가 다시 영상을 켜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 진짜 내가 이제왜안 거지? 아 근데 되게 어떤 곤충이 나올지 되게 궁금해요. 전 아, 이제 혼자 올라가고 있는데 와 진짜 무섭네요. 이거. 막, 여기서 코라니 튀어나오면 진짜 놀라서 기절할 것 같은데. 오, 여기 지금 밤에 풍뎅이들이 나뭇잎을 갈가먹고 있네요? 참나무 나뭇잎을 갈가먹고 있는데, 풍뎅이의 정확한 명칭은 저도 알았었는데, 지금 까먹었네요? 와. 진짜 예쁩니다. 여러분, 저기 보이시나요? 저기 지금 사슴벌레들이 안쪽에 있습니다. 아, 저 친구들은 지금 너무, 너무 안쪽에 있어도 못 잡을 것 같네요. 아, 진짜 아쉽네요. 와. 아, 쎄, 겁나 많죠? 혹시 막 떨어져, 떨어져, 떨어져. 오, 여러분 여기에도 이제 사슴벌레 있고요. 와, 저기 위쪽도 있다, 여기도 있다. 넓적 사슴벌레들, 와, 많다. 여기, 오, 뭐야, 뭐야? 겁나 떨어져. 오, 톱사, 톱사. 와, 여러분 보이세요 여기? 엄청 큰 톱사. 이야. 자, 여기도? 아, 별로 없네. 일단 요거 한번 챙길게요 요거 한마리 자 그냥 같이 들어가 어나방들어갔어 안돼 나방 나와 음 여기 애사슴벌레 애사슴벌레는 놔주고요 저기도 애사슴벌레있다 여기도 와 여기 지도있고 벨개 진짜 많아요 여기 사슴벌레 더 많았을 텐데 너무 느껴가지고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일단 넙스 앙커는 좀 챙겨갈게요, 제가. 넙적이 앙커는 좀 필요해가지고. 제가 한 마리, 한두 마리 일단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? 겁나게 움직이는데요? 뭐야? 잠시만 잠시만 잠시. 멧돼지물인가? 이건 좀 아니잖아 이건 좀 아니잖아 좀만히잖아 설마 히 되시겠어. 자, 후사닥 보고 빨리빨리 빨리 보고 내려갈게요. 우씨 뭐야 뭐야. 겁나 무서 아리 너무 봐야 되는데. 못 보겠다. 무서워서. 후다 이쪽을 째낄게요 지금. 와, 씨. 와, 씨. 위로 좀 찍혔어요, 지금. 아. 오, 씨. 어. 아까 뭐였지? 겁나 많았어요, 진짜. 발걸음이. 휴지가 그러니까 후투투두투 해가지고 한두 마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아씨 어머네 처음 돕는다 진짜 하. 아, 살이 힘버려 아씨 진짜 음. 오씨 뭐야 우와 오 여기 오 잠시만, 톱사 톱사 톱사 오또한 키하고 우와 진짜 많다 엄청 많아요 지금 앙컷들 야이득 이게 뭐지 이건? 무슨 파리 같은 것도 있는데요? 일단 앙컷들도 몇 마리 챙겨 갈게요 제가 자 앙컷들 이렇게 두 마리 해서 후다닥 이게 이제? 어디 갔지? 아니안 챙겨 안 챙겨 안 챙겨 난 빨리 내려가고 싶어 지금 오쉣 오씨 랜턴 꽂혀서 깜짝 놀랐네 어. 오. 여러분 지금 좀 안전한데 내려와서 지금 영상 찍고 있거든요 하, 여러분 진짜 혼자 다니지 마세요 저는 이제 혼자 왔는데 좀 위험합니다 진짜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이제 간단히 마치있고요 여러가지 곤충을 봤지만 일단 위험했기 때문에 빠르게 내려왔습니다 다음 영상은 좀더 신기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